어 너무 무서운데요? 뭔 소리라는 거야? 도대체가... <웃음> 아니, 뭘... 어떻게 받아줘야 돼? 저런 거를... 님들아, 방송이 존나 어려워. 뭐 어쩌라고 좋아? 적자 생존만 두개 주더니 지금은 나그란드만 두개 주면은 에? 이게 뭐냐? 근데 나그란드가 오른쪽에서 나온다면 아니 적자 생존 오른쪽에서 나온다면 앞으로 잘 부탁해 제발 화이팅 열심히 할테니까 아니 너는 카드를 한 천에 도대체 몇개 쓰는 거야? 한 턴에 하나만 써! 어차피 못 썼어 어차피 못 썼어 어차피 못 썼어 어차피 못 썼어 오케이 알았어 어차피 못 썼어 어차피 못 썼어 l e s a ah! a ah! a 아니 어떻게 급속 과성장 적 천체 두 개가 어떻게 8장 안에 있을까요? 님들아 진짜로 아, 아 맨날 맨날 나한테만 이런 식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돼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한 5천판에야 이게 겨우 나올까 말까 진짜로 아 평생 나오지 마 그냥 평생 나온 천체 덱인데 내장 중에 두 장이 천체 평생 나오지 마 그냥 어디 있나 보자 한번 여기서 나와주냐? 어디 있냐 보자고. 당장 방송 끄고. 로또나 따라와세요, 아저씨. 오케이 오케이. 나 맑아, 나말리나말아나맑나오면 되지 않을실되지않아요 맑아, 나 맑아, 나아나 맑아, 나 맑아, 나 맑아, 나 엔딩이 보였어 크툰에 가면 엔딩 보였어 지금 영능으로 저거 뽑았어야 되나? 파편 뽑았어야 되나 나 지금? 그런 지은야 짓은... 이거 뭐야 씨.. <웃음> 바잠까봐 아.. 상대 유튜브 잘하네 프로 유튜버인줄 오늘 비게, 밖에 비가 많이 오나봐요 이 새끼는 왜이기게 있는거냐고 아아 <웃음> 죽고싶어 l <웃음> 아, 이거 나 have 것 같은데 냉장님 u 장님 o n b 때만 해도 이 자리였는데 그 dang, d a n 이 dang, dang, d a 크 g d 크 언제 죽을까 궁금해서 지켜보는 것 같은데. 팩트니은 조금 하수인이네. 이거 이펙트 뜨는 거 근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하라고. 뭐. 아니 이거 지금 이제 아니 주문 공격력 몇인데? 아니 나 이제 주문 맞으면 뒤지겠어 <웃음> 나 혹시 안 나오는 줄 알고 좀 강황한 거 알지 솔직히 깜짝 놀랬다 진짜 혹시나 오 뭐야 왜두 번씩 떼죠 불기둥 21댐 처음본다 편집자님 좋아하시라고 법사 해야겠어 음. 여기도 한장이고 나도 한장이야 <웃음> 오케이 상대는 우서로 변신 이영능이 이제 기사단원을 4명 소환하면 영웅 파괴죠. 보 보겠습니다. 자, 노련한 마술사로 영능을 바꾸고. 제가 죽기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카드로. 나와라. 어? 와아! 어? 어? 나왔다 어? 그러면은 이거 해볼 수 있겠네요? 코스트가 되나? 3,4,5 9딱 되네? 소환하고 6개 됐죠? 일곱 번, 쓰나 공연에 오신 걸, 환영합 니다. 공연에 오신 걸, 환영합 니다. <웃음> 야, 이거 라그나로스 아니야. 내가 와. 오.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나 변신. 이번 변신 내가, 오케이. 자, 라그나로스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. 브론즈 비어드. 이신이물 수는군요. 병으로 여 사냥꾼을 소환하고요. 있지 않라 너를 쫓아라. 한발 두발 세발 네발 네 다섯발 오 어, 이거 무작위가 아닌가본데? 여섯발 오? 아닌데 무작위네 여덟 일곱발 여덟발 오? 한번더 발동한다 아홉발 오? 뭐야? 이렇게 <웃음> 고 붕대. 아구경. 하, 그거 만나겠군. 일단 내 걸로 만들게요. 오케이. 요런 맞나겠군요. 영능이야 원래. 아구나주인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. 끝내주는데요? 아니야, 그대로 쓸게요. 이 상태로. 네, 잠깐. <웃음> 잠깐만. 이거 그럼 나2 2로 유지가 되는 거야? 잠깐만 한 턴만 더 넘겨봐요. 이거 바꾸면 어떻게돼? 나 영능 없어졌..잖아? 영능 바꾸면 어떻게돼? 어? 갖고왔어? 어, 영능을.. <웃음> 영능을 떼버렸어? 영능을 떼버렸어? 뭐야? <웃음> 영능 상장폐지냐고 이거 한번더 쓰면 어떻게돼? 어? 영능 어디갔냐? 넌내거야 오케이, okay. 제가 되게 야수는 없지만 네. 쓰는 공룡술 변집체네 오, 어 야수가 아닌데 부여가 뭐야 너는? 너는 <웃음> 잠깐만요. 야수는 얘 혼자인데. 지금 무기가, 무기 합해서 구 구지 아니 데미지가 들어가? <웃음> 야 이거 버그잖아! <웃음> 빨리 리포트 해야돼